오늘의 안주, 나와라! 뿌리 빱 소리 안녕 밥3리에요 반가워요 여러분 아 오늘 제가 아 이건 옛날부터 해먹던 건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시장에 가서 개를 샀고 그 개를 가지고 원래는 제가 코코넛 이 요리의 정식 이름은요 없어요. <웃음> 제가 그냥 만들어 먹던 거라서 그냥 코코넛 밀크나 코코넛 크림에다가 게를 넣고 그냥 푹 삶아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늘만 들어갔어요 뭐 조금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 후추도 들어가면 되고요 마늘과 후추로 후추 그리고 코코넛 밀크나 크림 그리고 게딱네 가지 들어갑니다 정말 쉬워요 요 파스타 면 넣은 거는 저도 조금 처음이라 가지고 좀 궁금하긴 해요 무슨 맛일지 제가 그러면 요거를 맛을 보겠습니다 맛보기 전에 이건 까야 돼요 <웃음> 파스타면은 뭐 빨리 안 불겠지 국수보다는 낫겠지 <웃음> 이 소리 너무 좋아 혼자서도 우아하게 푸짐하게 <웃음> 일단 파스타 궁금한 파스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 꾸덕꾸덕 소리 아 이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아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 너무 좋거든요 지금 아. 스매 우와 우와 <웃음> 우와 대박이다 이거 아 제가 진짜 대충 볶았는데 약간 되게 센 불에다가 화나도 볶아가지고 파스타면이 약간 누른 느낌 있죠? 그 느낌인데 그게 파스타면을 엄청 쫀득하게 만들었어요 헉, 와 이것도 신세계인데? 파스타 살짝 태워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<웃음> 와 이거 쫀득이도 아닌 것이 야 쫀득쫀득한데요? 우와, 어, 이거 좋은데? <웃음> 그래, 같이 먹자. 음, 가벼워. <웃음> 어, 6990원짜리 맛이에요. <웃음> 와, 면이 너무 쫀득한데? 음. 우연히 발견한 파스타의 쫀득한 파룽지 맛. <웃음> 아 저도 모르게 지금 말고 있어요. <웃음> 와 이거 와. 음. 와. 제가 예전에 9년 전에 필리핀에를 갔는데 거의 필리핀에서 개요리를 시켰어요 약간 이런 되게 비, 비슷한 그런 비주얼의 개요리가 나왔고 한입 딱 먹고 이렇게 웃으면서 우와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설명할수 없는 맛이야 이 어떡하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와가지고그 맛을 잊지를 못해서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코코넛이 들어간 건 알아요 근데 코코넛이 어떻게 들어간지 를 모르니까 막찾아봤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식재료 중에서 코코넛 밀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코코넛 밀크라고도 하고 크림이라고도 하는데 그두개 차이는 농도의 차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넣은 게 코코넛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2,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요거랑 코코넛 크림이랑 코코넛 밀크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성분이 있는데 코코넛 88% 근데 코코넛 밀크는 66%인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코코넛 성분이 더 많은 게 어, 크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코넛 성분이 더 많이 드는 게더 맛있어요 게를 사서 그냥 코코넛에 넣었는데 약간 느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늘을 넣었어요 그리고 맛을 봤는데 비슷하 얼추 비슷해 <웃음> 그래서 우와 이러고 야 비슷해 비슷해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저희 형부가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거 한번 해줬거든요. 환장을 하고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형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나중에 보면 이러실 수도 있어요. 아, <웃음> 음. 음. 개 맛이 이렇게 들어갔어요. <웃음> 국물에. 오호! 아, 아이 노란 내장 어떻할 거야? 아. 이런 내장에는 이걸 이렇게 말아 먹아 어떻게 이황토색 똥도 아닌 이 색깔 너무 맛있어 와와 와, 대박. 아우. 미안합니다 저만 먹어서 <웃음> 우와 이거 너무 맛있다 어떡해? 음, 아, 아, 바다를 먹었어요 <웃음> 음, 아 정말 이 맛은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태평양을 먹는 맛이에요. <웃음> 아 진짜 너무 맛있다. <웃음> 눈을 감으면 바다밑바닥에서 잠익질을 하며 걸어다니는 개가 느껴져요. 오자전 아, 펄뿌리 씹었어. 아,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막 발라놓잖아요. 엄마가 이걸 허로롱 먹었어요. <웃음> 세상이 무너지는 그 느낌. 엄마가 항상 하는 말.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줄 알았지 <웃음> <웃음> 돌았어? 나도 돌았어? 너무 no, no, no. <웃음> 짠! 와인 먹었는데? <웃음> 자, 오늘의 밥술 한 잔. 코코넛, 밀크, 게 찜, 플러스 알파. 파스타를 직접 크림에 볶지 않고 그냥 위에다 붓기만 했는데도 최고의 맛이 났어요. 형식에 얽매여서 뭐 이렇게 뭐 형식에 요렇게 요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가끔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막 하다 보면 더 맛있는 발견이 일어나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 코코넛 밀크랑 뭐 이런 거를 쓰려고 저도 상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여행가서 놀러가서 먹어본그 맛이 너무 좋아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런 요리가 나오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집에서 맛있게 이런 걸 해드실 수 있다는 거 자신감 뿜뿜 가지세요 그럼 오늘의 밥술 한잔 저는 여기서 이만 아 근데 혹시 아직도 보고 계세요?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고 가세요 알람도 따랑따랑하게 하고 안녕